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제가 짧게 올린 애쉬아일랜드 멜로디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지금 제 영상 1위입니다 1위 그풀 버전을 올려달라고 많이 요청하셔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녹음을 해봤습니다 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빨리 녹음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부분은 좀 가사를 바꿔봤습니다 저도 뭐 가사 쓰고 하는 거 좋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 멜로디 참고 검색을 해 듣다 보니 생각나 잠깐 멈추게 한 노래 uh, no. hey. uh, 첫 번째로 드을땐더 이상 듣지 않겠다 혼자서 약속을 해두번째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듣던 노래 세 번째 네 번째 uh, 얼마 못가 새벽에 들은 이 노래 속에 들려 너의 멜로디 보여 너의 모습과 uh, 너의 모습과 <웃음> h 던 약속 손을 잡아주겠다던 너와 나 앞이 안 보일 때 너가 w 주네 겨울에 함께 봤던 o e n you. i t l n you. i l i t l o v i you. i n o i o n t loving you. n o 던 l i y t h you. o n t l o v 네가 익숙하던 예전 그때로 고정돼 있던 곡번하던 그 제목 초라해질까봐 난 말을 못했어 어딘가 들어본 듯하니